안녕하세요, 피터 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쉐보레 더뉴트렉스 1.4 터보 미션오일 교환입니다. 입고 직후 팬을 이용해 미션오일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여름이 코앞이다 보니 온도가 많이 높은 편이네요. 드레인하기 적절한 온도가 되었을 때 작업을 시작합니다. 언더커버를 탈거 후 기존 미션오일을 배출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들여 배출해 주고요. 드레인이 완료되었으면 플러그를 가체결합니다 준비한 미션 오일은 캐스트롤 트랜스맥스 ATF 덱스론6입니다 더 뉴트렉스의 미션오일 규격은 덱스론6로 해당 오일은 쉐보레 덱스론6 공식 승인 오일입니다 100% 합성유이며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작업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유가 잘 돌도록 변속을 진행하고요유온도 함께 올려줍니다 2차 드레인을 시작합니다 1차와 비교해 밝은 빛깔을 보여주네요 신품 드레인 플러그와 레벨링 플러그를 준비합니다 이래선 소모품으로 재사용은 금지입니다 배출이 완전히 끝났으면 신품 드레인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신유를 주입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감안한 용량을 주입하고요 시동을 걸어 변속을 시작합니다 레벨링 작업을 위해 유온을 계속 올려주고요 쉐보레 하이드라메틱 미션은 레벨링 온도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유온이 규정범위 안에 들게 되면 피단에 위치 후 레벨링 플러그를 개방합니다 미션 오일이 미량 혹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할 때 신품 레벨링 플러그를 체결합니다 레벨링 작업은 규정 온도 범위의 딱 중간인 90도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토크 체결하고요 더뉴트렉스에서 배출된 미션 오일의 모습입니다 상태를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소량 샘플링 해봅니다 좌측부터 1차, 2차, 그리고 레벨링 시 배출된 오일입니다 가장 우측이 현재 차량의 오일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체 후 배기되는 소모품이고요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진단기를 이용해 작업과 관련된 폴트체크 후 출고합니다 깨끗합니다 이상 더뉴트렉스 1.4 터보 미셔널 교환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토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